오늘 설교 제목은 가로채기입니다. 가로채기 영어로 인터셉트 같이 합시다. 가로채기 모든 운동경기 중에서 구기종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기종목이 뭐냐면 공을 사용하는 운동경기인데 공을 사용하는 운동경기에서 공을 사용하는 운동경기 특히 단체 경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일종의 가로채기가 있어요. 낙가채기, 가로채기 영어로는 인터셉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말하거든요 내가 우리 편에게 패스를 하는데 나보다도 우리 편보다도 더 날렵하고 확실하고 힘이 더 좋고 더 강력한 상대편 진영에 누가 와가지고 그 공을 낚아채는 거야. 낚아채가지고, 농구 같은 경우는 상대에 또 슛을 할수 있고, 축구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환자들, 병자들이 많이 넘쳐났어요.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병원에 가서, 특히 응급실에 가서 보면 요새 인터넷뉴스라든지 지금 뭐 북한에서 넘어온 오청성이라는 병사가 청아를 몇개 맞았는데 다섯 군데 맞았는데 그 오청성이라는 청년을 응급수술로 해가지고 긴급수술로 해서 살렸던 사람이 그 수원 아주대병원 유명한 그 의, 의사가 있죠 또 아덴만에서 해적하고 교전하면서 총알 맞았던 그 선장도 그 의사가 집도해가지고 살렸던 사람이고 자 응급실에 가면 항상 거기는 긴급한 환자들만 옵니다. 긴급한 환자. 그래서 긴급한 환자가 왔을 때 의사는 그 긴급한 환자를 수술을 하든지 시술을 하든지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고 늘어나니까 주님 앞에서는 항상 응급 환자들이 많았어요 응급 환자 자 응급실에서는 치료시킬 때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우선순위가 급한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를 수저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또다른 뭐야 구급대가 와가지고 다급합니다 다급합니다 응급환자입니다 진짜 긴급환자입니다 해가지고 또 응급환자를 또 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응급실에 응급환자들이 계속 오는데 응급환자들을 가족들도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의사는 한 사람인데. 스텝이 있는데 의사가 어떤 환자를 먼저 치료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굉장한 딜레마고 그때그때마다 순간적으로 기질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시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성격이 다 틀리고 자기가 신앙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지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만의 신앙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유유자적이야 너무너무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해요 주님의 마음대로야 완전히 병을 고치는 것도 믿음으로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도 병을 고치는 뭐제 문제 해결하든 간에 예? 주님은 너무너무 자유로우셔서 보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응급 환자가 우선이냐 누구부터 치료를 해야 되느냐 순위를 의사는 순위를 매겨요 누가 급하냐 누가 더 응급하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자유함과 환자들이 왔는데 환자들이 서로 서로 다투고 딸이 죽어간다 딸이 죽어 가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 움직이시면서 가는데 12일, 12년을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중간에서 끼어들어서 가로채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다 응급 환자예요 사람이 죽는 것도 응급 환자고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도 역시 하혈하는 병을 가진 이 여자가 많은 사람한테 의원한테 돈을 다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제일 급해요. 자기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같이 가 주셔서 죽은 사람을 살려 우리 딸이 다 죽어 간니까 주님 고쳐 줬으면 좋겠다. 자, 왜그 응급 환자는요? 항상 이 골드 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서 심장에 모 졌는데 그 자리에서 심방 압박, 심장을 압박해 가지고 인공호흡을 하지 않으면 2분에서 3분 혹은 5분이면 너무 늦고 1, 2분 사이에 심장이 멈춰버리면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골드타임이 있어요. 이 골드타임은 전 분야에 다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아직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아직도 열받게 만들고 대통령이 아직도 두 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일곱 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슨 짓을 했냐 여자가 그러니까 와서 뭐 성형수술을 했다 뭐 했다 뭐뭐뭐 해가 실리콘 하고 뭐 조금 씩뭐그 일곱 시간에 대통령이 만 모든 시간들이 일정에 의해서 공개돼야 되는데 일곱 시간 동안 뭐를 했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분노가 돼 가지고 촛불사건으로 바뀌어서 대통령이 쫓겨나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 버린거잖아요. 이골드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문제를 가지고 나온 두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오랫동안 혈류증하는 여인. 근데 예수님은 긴급한, 응급한 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잖아요 오히려 혈루증을 낸는 여자와 대화를 자꾸만 해 나갑니다 답답할 정도로 분초가 아쉬운 그 판에 여자하고 자꾸 대답하는, 대화를 답대 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어허 누가 내 옷을 만졌다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밀어요 누가 만져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체할수록 회당장의 야이로는 마음이 다급해질거에요 주님이 왜 저러시냐 중요한 것은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는 거에요 만약에 여러분 의사가 지체하는 것 때문에 응급실 환자가 죽었다 응급처치 안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 의사는요 이제 막 여론의 문매를 막고 그 병원에서 쫓겨나고 또 법원에 재판 걸고 계속 그럴 거에요 지금은 예수님 같으면 구속될걸, 아마. 대화하면서, 흐느적, 흐느적.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선순위가 과연 뭐냐? 사람을 치료시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속도를 늦추셨어요. 자 예수님이 속도를 늦추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망할 수 있고 우리는 죽을 수 있고 우리는 환란을 당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은 망하고 후퇴하고 병들고 쫄딱 망하고 죽을 수 있지만 그 뒷면에 믿음의 역사는 항상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해요. 믿음은 뭐냐? 구원은 뭐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구원의확신을얻지만그 내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지금 다급한데 주님은 그 뒷면이 더 중요해요.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퍼즐 한 조각에 불과한데 우리 예수님은 전체적인 퍼즐 전체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숲 전체를 보시는 우리 의 나무 그 자체인데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면 인생이 막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다 필요하신 분이에요. 회당장은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가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능력이고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는 과정에 속도를 일부러 늦추시는 느낌을 자꾸 왜 서로 만나려고 하니까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몸으로 행동을 누군가가 시도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믿음의 행위인데 어떨 때는 내 생각이고 내가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기와 믿음 사이에 우리가 항상 끼어 있어요 성령의 자유함과 치유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유하시는데 천천히 천천히 가니까 누구에게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목사님, 뭔데서 왔는데요? 오늘 미국 가야 되는데요? 다른 일을 다 져치고 제가 멀리서 여기 열일 저체해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럴 때마다 속도조절 그럴 때마다 우선순위 그럴 때마다 믿음 그런 것들이 주님의 방법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응급환자가 생겼니다 주님은 전혀 놀라지 않아요. 조금 더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있었는데 칭찬하지는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래 내 믿음이 구도다 내가 가서 고쳐주라 그 말씀도 안하시고 속으로 아마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가자 가는데 우리 같은 막방방떼고 그럴 때인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모자락을 만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가던 길을 멈추고 계속 차일피님이라고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다 구침을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고난과 연단을 다 받아도요, 그 연단과 고난을 한꺼번에 회복시키는 은혜를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핀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그게 노키아야 노키아 노키아 핸드폰은 옛날에 전에요 옛날도 아니야 얼마 안 됐어요 노, 핸드폰 하면 노키아 이게 세 개를 다 쓸었다니까 그런데 애플사에서 애플하면 미국의 애플하면 뭘 만들냐면 스티븐 잡스가 애플사는 컴퓨터 회사야 컴퓨터 회사 조금 지나니까 노키아 핀란드 노키아 회사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와 개혁과 혁신적인 이런 것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키아의 회사의 모토는요 변화 개혁 혁신이 또 모토야 그런 회사가 망했어요 망했어요 모토롤라도 망하고 노키아도 망하고 합병되고 왜 그러냐 미국의 애플사 때문에 망한 거야 세계의 변화는 뭐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자꾸 보는 이유가 뭐죠 핸드폰에 보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팍 나와 있어요 이거 보느라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음란물도 있지 영화도 있지 세계 돌아가는 것도 있지 쇼킹한 것도 있지 온갖 뉴스와 잡단 것들이 다. 다 연예인 사생활이니 뭐니 종교계 문학계 뭐뭐뭐 뭐, 뭐,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핸드폰핸보폰 이게 현대판 예수야 핸드폰을 보면 모든 변화 개혁 혁신 경제 기업 나라 정권 오대양육대주의라는 모든 재앙들 산불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나와있어 요 다 알고 있잖 그래서 핸드폰만 보는 거야 핸드폰 그러니까 노키아는 핀란드에서는 그 회사가 변화 개혁 혁신을 주제로 그런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세계 변화에 세계 다른 지역에서 전혀 핸드폰,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핸드폰을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 이것은 우리의 독점이다 나의 독점 우리 회사의 독점이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애플에서 핸드폰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따라가는 거야. 망할 수밖에 없지. 더잘 만들어버리는 거야. 하루하루. 여금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참...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는 한국이 중심에서 가운데 한국이 있는데 미국 가면요. 미국 지도가 가운데에 있고 한국은 쫙 구석에 있어요. 영국 가면 영국이 중심이고 한국은 쫙 구석에 가 있고 자기 나라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눈꽃만한 나라에서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핸드폰을 만들어냈는데,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회사 제품도 변화, 혁신, 개혁, 흐름, 세계를 보면서 막 대처하는데, 한국이 더 빨라. 한국의, 한국 의한 국민들의 한국 근면성, 열정 24시간 일해도 부족하니까 일더 하려고 하고 한국이 대표되는 상품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 인력 다른 사람들 놀고 먹고 일하고 엔조이 하고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은 밤새도록 일해서 60년 70년대 전쟁을 딛고 50년대 전쟁을 딛고 이래서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는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없어져 버리고 전혀 컴퓨터만 관리하고 만드는 컴퓨터 회사가 갑자기 핸드폰을 만들어버리고 전혀 모르는 날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버리고 지금 세계가 이래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이 하나도 없는데 밑바닥에서 많은 의원들에게 시달렸어요 돈이 다 되어서 쫄딱망이 그래도 병을 못고쳤어 근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체낭하신다 그러네 야,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한 곳에 계시면 좋은데 항상 이동하셔 그러니까 자기의 정보와 생각과 감정과 감시망과 호기심과 믿음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감사한게, 빨리 가시지 않고, 지나가시면서, 이러쿵, 저러쿵, 콩이냐, 파치냐, 다또 간섭을 하셔도, 도대체 피곤해? 굉장히 피곤한 일정이신데, 피곤치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시고. <목소리> 여러분. 남들과 똑같이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나, 내가 발상전환을 하면 남들도 발상전환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세상일은 이렇다니까. 근데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개정교회에서 두달리쭉 보고 잠을 잘수 있어요. 부흥이 안 되는데. 네. 그렇잖아요. 세상일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가나라 나라 전쟁 치른지 얼마 안된 몇십 년밖에 안 되는 육7십 년밖에 안된 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고 LG가 나오고 삼성이 나오고 SK가 나오고 막 나오는 거야 막나와막 자동차를 막 만들어내고 볼펜 모나미 볼펜 하나 못 만들어서 일본에 가 가지고 사자인크 가지고 종로를 타면서 어떻게 어떻게 그분이 신앙생활하시는 분이야. 어떻게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 그 어떤 상사가 감동이 와가지고 수년 동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볼펜 만들면 볼펜 똥이 나오잖아요 점점 덩어리가 나오니까 그 고급 기술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줬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펜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그래서 모나미 볼펜 153 물고기 153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 편리하고 새롭게 이렇게 사용하고 모든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누군가가 헌신을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지구 반대쪽에서 교회 안에서 비리비리하고 못살고 가난하고 별볼일없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실 하 때가 있다니까요 그 때를 놓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핸드폰 만드는 회사로 그렇게 될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노키아 회사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변화에 뒤쳐지고 발상에 전환해서 안 되고 세계가 얼마나 빨리 지금 변하네요 이제는 자동자독 자동 공중에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미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상품화 시키지 못했어요 어느 날갑자기가 있어요 다 똑같이 개척교회를 한다고 해서 딱 혜성같이 등장하고 그러진 않아요 주님이 너는 세계적인 종이 될 것이다 너는 이런 능력이 종이 될 것이다 저런 능력이 종이 될 것이다 그런 우리 목회자들은 수도 없이 사명자들은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나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회30몇년 중에서 2 0 년이 넘도록 그런 말을 그이고 언제나 이런 환상 속의꿈 속에서 꿈만 꾸면 세계적으로 나가는 꿈을 꾸었어요 꿈만 꾸면 근데 현실은 암담해 내가 무슨 세계적인 종이 될수있어 세계적인 종이, 종이 될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 사모는 병들었지 피 흘리고 쓰러져서 기침하고 그러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아이들은 손가락 빠르지. 사계절 곰팡이에 네 지들이 들어와서 같이 몇 년씩 살고, 물어 뜯고, 잠자면 또 물어 뜯고. 그러니까 기, 기도하다가 졸면요, 지들한테 물어 뜯기는 거야. 지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모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지들이 숨어 있다가 슬금슬금슬금 뽀로로로로로로로로로 나와요. 나와가지고 강주상님 때도 잠을 자고 우리 애들, 응? 얼굴, 다리 이런 데를 물고 가고, 오줌 싸고 가고 그래. 그러니까, 계속 쉬지 않고 소리 질러야 돼. 쥐어! 까봐, 헛다, 헛다, 까봐, 슬렁아, 슬렁아. 그러니까 지들이 놀라서 숨고 숨고, 아, 저것들 아직도 기도하는구나. 하, 저 기도 좀 기도 좀안할수 없나? 저것들이 소리 질러니까 우리 심장이 떨어질 것 같네. 그 지들이 오면 또, 성령, 성냥, 쥐야 성령이 가볼! 그러면 또 지들이 도망가고. 지금 지들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지들을 핍박했던 것 같아요. 웃지도 않아요, 이제. 주님 웃지 않은 사람은 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웃음> 한번은, 사역 다 끝나고 한 4시 반쯤인가? 지들이, 하 찍찍거리고 그래가지고 성미를 훔쳐먹고 쌀 두푸대 정부에서 나오는 쌀 두푸대를 바닥에 놓으면 지들아서 뜯어 먹으니까 의자를 하나 놓고 의자 위에다가 두푸대를 싸놨어요 참 나도 참 멍청하지 의자 위에 저기 저 20kg짜리 두푸대 있다고 지가 못올라가요 의자가 여기서부터 여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옆에서 있다가 그때는 이제 의자가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많이 오지 잠잘 때는 없지 집이 있어야 어디 자죠 그러니까 교회 의자에서 다 잤어요 권사님 그때도 의자에서 주무시고 좀 그랬죠 생각 안 나요? 진은 진 눈알 빠진 것은 제가 보여드렸죠 누워서 잤다가 치가막찍찍거는뭘만 먹나다 했어요 성령의펄 했더니 손에서 불이 훅 나가는데 지가 갑자기 쫙쫙쫙쫙쫙쫙 그래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부시라고 부시라고 가는데 지들이 왜 이렇게 조용해 그래서 문열 열어보니까 지가 내장에 터졌어 내장에 터지고 입에서 피가 나고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게 불질의 책에 성령의 불 맞고 축사한 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뭐비아냥은 비안양 비아냥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무슨 성령의 불 받고 쥐가 이렇게 축사했냐 내가 쥐를 잡고 내가 이렇게 들어서 보여줬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놔뒀어 한 며칠 놔뒀어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연시킴으로 믿음을 한 단계씩 더 끌어올리십니다 일부러 치료를 지연시키셔 일부러 골든타임을 놓쳐가면서 주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때 당시에 병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수님을 다 만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접근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하혈하는 병, 혈루증은 율법으로 금한 병이에요. 혈루증 걸린 사람은 율법으로 볼때 일반 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부정해서. 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나을 수 있는데 기어이 예수님을 모시고 회당장에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해요. 기어이. 그러니까 주님도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네 밑에 사람이 있으니 주님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내가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네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그렇게 믿으면 믿음 역사 나타나기도 하고 회당장 같은 경우는 기의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이것도 믿음이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히 가는 데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낙고체기를 해버린 거예요 인터셉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어해서 그 사람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인터셉트 하면 욕을, 좀, 욕을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언제든지 나에게 올 축복이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설프면 딴 사람에게 빼앗기는 거저 사람에게 갈 능력이나 응답이나 축복도 내가 강력하게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 버리면 나한테도 올수 있어요 내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꿈속에서도 치료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잘 때도 주님 꿈속에서도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꿈속에서 능력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꾸면 여러분 꿈속에서 주님 만나면 얼마나 오이 있을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텍사스에 지폐를 갔을 때 텍사스에서 어떤 여자 한 분이 멕시코에서 날아왔는데 왔는데 지폐는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블리세대책을 선물로 줬어요 미국 여자 백인 여자야 근 동생이 먼저 여동생이 먼저 와가지고 근데 그 여동생이 우울증 조울증이알콜올 중독자야 그날도 술이 술을 약간 한 모금 했어요 그가 내가, 내가 손가락질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오 그랬더니 동양 사람이 머리가 훌렁 벗겨진 사람이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했다 미국에서는요 손가락질하면 인격모독 소리 들어요 왜 당신이 나한테 손가락질 했냐는 손가락도요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욕이 돼요 욕이 욕. 그러니까 예배 손가락질 하자마자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아니 무슨 뭐 불의 정뭐 청령의 불이 있고 뭐 임재가 있고 힘들게 왔는 나가버렸는데 강물가에 앉아가지고 신세한다고 내가 해서 죽어버릴까보다 동양사람한테 무시당하고 그러려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는 한번 끝까지 한번 드려보자 해가지고 왔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의 음식을 먹지 않고요 술로만 사는 여자예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불사역 시간에 불을 받고 이 여자가 치유가 되면서부터 울기 시작하고 눈이 열어져서 주님을 보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몸이 확 성령의 불과 바람이 들으면 내가 치고됐다는 것을 느끼면서 벌떡벌떡 뛰기 시작하고 자기 멕시코인는 자기 언니한테 전한 거 언니는 교통사고 나가지고다리 목발 짚고 다니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고 언니 나 주님을 만났어 무조건 빨리 와 무조건 빨리 와 근데 언니가 오는 데지체되었어집에다 끝난 데 왔어요 식당으로 왔어 식당에서 그 티본스테이크 그 고기 먹는데 스테이크 먹는데 언니하고 동생이 와가지고 근데 목발도 안지고 휠체어도 안고 멀쩡하게 왔어요 그래면서 언니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 동생한테 집피는다 끝났으니까 언니가 와도 만나기 힘들다 프리셀서 책을 내가 선물로 한 권을 줬어요 영문책을 근데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끝났단 말을 듣고 실망스러워서 브리즈리 책을 보는데, 책에서 불덩어리가 확 와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버린거예요목발 집어 던지고, 휠체어 타고 왔는데 휠체어도다 벗어 던지고, 다리가 나왔다, 다리가 나왔다, 눈물 흘리면서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앉더앉았있더라도 다리를 막 이렇게 넣고, 김 목사님 찾아가자. 김 목사님 찾아가자. 어떻게, 어떻게 알려서, 텍사스 맥킨이라는 그 동네 제일 부유한 동네 거기에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요 섬 같은 데서 우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섬 같은 데 진짜 오케이목장 같은 그런 주인이 그런데 거기서 식당에 와가지고 책만 봐도 불을 받고 치유가 받았네 할렐루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앉아 때렸다 앉아 때렸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돌발적인 치유와 돌발적인 능력과 은혜와 은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네. 저는 이, 이런 사역을 할때 그냥 치유 은사 받았다 예언은사 받았다 불예언사 받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도대체 어디 서먹을때가 있고 어디 가야 능력을 받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누구를 통손이를 받아야 할까요? 별의별 군에다 쫓아다녀고요. 보근데 이제 결국에는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승부를 보게 돼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쫙다 해주시고 누구한테 그런 임재와 기름보험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장로교 대신청 목사니까 쩍쩍쩍쩍 이런 설교만 한 거예요. 갈빈주의는 어떻고장로교인는어떻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과 기본적으로 그것은 하도 많이 들 신학교도 듣고 가르치기도 하고 다졌는데 목회는 실질적으로 이거 현실과, 현실성이 없어요 가르칠 때는 도움이 되는데 목회의 현실성은 떨어져요 성도, 성도들이 병들어서 오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 내게 나타나게 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선지자가 이사야에서 6장에 가면 이사야선자의 사육이 다 깨져 버렸잖아요 왕이 죽자마자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안이 여우러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붐이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크게 하나님의 임재는 기름붐을 통해서 삶에서 현실화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의 기름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뿐 아닙니까? 영의 기름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기름 부으시면 내가 기름 범벅이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 유조선 기름이 흘러남아 가지고 갈매기나 모든 새들 모든 그 바다 생물들이 기름 범벅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우리 안에 기름 범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다른 회사가 전혀 핸드폰을 만들고 핸드폰하고 상관없는 회사가 핸드폰을 만들어서 대박을 치는데 사람으로 보자면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공부도 맨 밑바닥인 사람 사업도 실패 실패 거듭한 사람 비리비리한 사람 뭐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확힘해서 기름 부음의 능력이 넘치게 되면 초지안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이런 역사가 한국에서 있을 수 있지? 어떻게 한국에서 핸드폰을 만들 수 있지?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지? 지금은 LG, 삼성, SK이지만 또 한국에서 어떤 기업가가 등장할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서 불을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나타날지 몰라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마음을 넓혀야 된다니까요 마음을 넓히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관심 가져주고 우선순위와 가로채기 중에서 누가 더 우선이냐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어떤 분야에 점수를 더 줘야 되느냐 응급실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저큰 교회 목사님이 막 세미나도 하고 막, 막 설교도 차라고 그러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막 가로치기를 막 중간에서 그 사람이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래도 능력이 안 오더라고요. 결국에는 뭐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그런 그 능력과 임재의 기름보험의 수단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수단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그 열정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나에게 생기면 나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 받으면 자기만의 독점이 아니에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물질 축복을 받아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기도예요 주님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나누겠습니다 네. 물질을 많이 받은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교하고 나누고 주시면 또 나누고 주시면 또세계 성교하고 또 나누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복 받으면 나누실 거예요? 안 하겠다는 아멘인데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에 물질 을 축복 주시면 나눌 사람 아멘 합시다 이 아멘은 안 나누겠다는 아멘이야 진짜 더 크게 주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10분의 1은 내가 먹고 10분의 9는 다 나누겠습니다 그런 분만 그봐요 손이 손이 안 올리잖아 벌써 욕심이 10분의 9는 내 거, 10분의 1은 나누고 아 10분의 1은 하나님꺼 10분의 2는 뭐또 나누고 주님, 이거, 통영상도 다 찍어주시고, 확실하게 마음을 비우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머리를 만지시니까 제가 더 이런 이야기를 더 하는 거예요. 주님, 저분들의 얼굴과 내면을 주님 다 찍어주시옵소서. 나는 10분의 1만 남아도 좋으니까 나누기를 원하면 하면 합시다. 나누기는 뭐.. <웃음>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단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나도 할수 있다. 우리도 할수 있다. 나도 나눌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남들에게 나눠주면 내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은혜를 나누면 더큰 능력이 주어지고, 물질도 나누면 하나님이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을 만나는 수단이 참 외당장 야외로도 있었고 혈류중라는 여인도 있었는데 주님은 둘다 충족을 시키시고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구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회복하지 못한 일도 있고 만성, 가난에 찌들린 삶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갈망이 생기게 하시고 열정이 생기게 하시고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 추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이신데 치료와 기름부심과 임재와 변화와 축복을 감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시다.